이거 이거 산타 할아버지잖아 <웃음> 오늘은 썰어먹는 솜사탕 서걱서걱 썰어먹는 예쁜 솜사탕 오늘은 썰어먹는 솜사탕 먹는 건 홍사운드 구독해주세요 홍! 썰어먹는 솜사탕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짠짠 짜잔, 짜잔. 먹어볼까요? 아, 근데 너, 너, 너 너무 이쁘다. 이렇게 보여줘야겠다. 짠. 보겠습니다. 맛있습니다. 이거 아니니 이거 솜사탕인데 되게 그냥 우리가 먹는 평범한 솜사탕인데 먹기 편해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원래 솜사탕 하면 막 이만해가지고 아~~ 막 먹으면 여기 다 묻고 이러는데 얘는 되게 깔끔하게 먹을 수 있어서 좋고 이뻐서 좋은 것 같습니다. 맛있는 솜사탕입니다 한 번에 많이 넣고 막 씹으면 그 약간 캐러멜 처럼 설탕들이 이제 막 덩어리가 지고 살짝 쫀득쫀득한 이 결정체가 입안에 생깁니다 입안에 조금 적당히 들러붙어서 적당히 먹기 불편하게 <웃음> 만들어주는 <웃음> 칭찬이 아니었어 음. 그렇습니다. 이번에는 짠! 분홍색인데 이 분홍색 솜사탕을 아메리카노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아요? 물을 핸드드립 커피 되게 좋은 원두를 받아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진짜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그 커피 머신 같은 걸로 에스프레소 막 버튼만 띵 눌러서 찡! 해서 먹는 것도 괜찮은데 그냥 막 이렇게 갈고 뭐 이렇게 물 붓고 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으면서도 그렇게 오래 안 걸리거든요. 그래서 뭐 내가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커피 한잔 마셔야지 하면서 띵 하면은 이런 시간이 아까울 수도 있는데 그냥 집에서 뭐 일을 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걸 하고 있다가 그냥 이렇게 뭐 아내랑 커피 한잔 할래요 하면 이제 막 그때부터 이렇게 딱 만들면 집안 가득 막 커피 향막 엄청 막 풍기고 또 이렇게 내리면서 막 옆에서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어, 이거는 다이소에서 산 <웃음> 이거 드리퍼고. 다이소에서 산 거름망에 원래 있던 주전자 <웃음> 이렇게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메리카노와 함께 먹어보겠습니다 아..좋다.. <웃음> 먹어보겠습니다 커피 먼저 아 그러고 보니까 얘를 여기다 넣어 먹으면 스위트 아메리카노가 되는 건가? 그럼 해볼까요?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. 야, 솜사탕을 먹고 이 액체를 마시니까 야, 아까 말씀드렸던 그 캐러멜 같은 게좀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좋아요 음. 좋아요 좋아요 이거 이거 산타 할아버지 잖아 오잘 <웃음> 어, 어울리는데 나중에 올해 크리스마스는 이걸로 <웃음> 수염을 한번 만들어보는 걸로 먹어보겠습니다 그, 따뜻한 커피랑 마시니까 그, 안에 이 덩어리들이 되게 연하고, 연하고 부드러워요. 그래서 씹는데 부담이 전혀 없네요. 좋습니다. 어? 이거는! 모자잖아. <웃음> 막 이렇게 딱 이렇게 <웃음> 재밌네. 아 뭐야 비행기가 지나가잖아. 조금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 이러고 먹을 걸 그랬나? 하나는 이렇게 하고 하나는 붙이고 먹는 거야. 어. 다시 찍을까? 하겠습니다. <웃음> 아 얘가 이제 이제 수분이 생기면. 이게 살짝 접착 끈끈해져요. 접착력이 생깁니다. 그래서 머리에 붙이고 있기도 좋습니다. 아마 이런 데도 이렇게 하면 붙을 걸요? 뭐야? 여기다 붙이면 좀어는거 같다. 띠리띠 뭐야? 이상한가 이거는? <웃음> 코입 <웃음>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